잘 봤습니다. 음, 음. 어, 오늘은 어, 2021년 음. 양력 12월 15일, 음력으로는 11월 12일 수요일, 아, 정일입니다. 정일, 네, 오늘 어, 수요일, 음. 이 천일이, 어, 오늘 여러분들이랑 잠깐 얘기할 것은, 어, 글자를, 어, 기도와 열정, 어, 기도와 열정이라고 어, 할까 싶습니다. <웃음> 어, 녹화 방송입니다. 어, 그 전에 오늘은 이0일0그 3차 그러니까 코로나19 어, 부스터샷, 그걸 맞을 예정입니다 잠시 후 에, 3시 오후 3시에 그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 3시 타임이 제일 빨라서 그때 했어요 그때 음뭐 나이 60 넘은 사람들 하라고 하더구만 이천일은 나이 60이 안 됐는데 음. 그 문자가 날라왔어요 그 맞은지 3일, 아, 3개월에 넘으면 맞으라고 다음에 할까 하다가 어차피 맞아야 될거 아유 빨리 맞자 싶어 가지고 오늘 이제 맞으려고 어? 요앞집 앞에 병원에 예약을 했어요 에... 기도와 열정 예 천일이 도차 얘기합니다만은 이 천일인들 그렇게 뭐, 낮이나 밤이나 그냥 축살나게 돌아다니면서, 속된 말로뭔 응? 영화를 보겠다고 막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기도를 하겠어요. 그죠? 응. 하지만,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아, 저번 편에, 그 이야기했던 거그 서울아이. 서울아이가 2 0 0 1년쩍계산해봤더니한 3,5년이나 5,6년 많켜는뭐한 5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나름 어, 신령님들과 소통하고 자기한테 오신 응? 소통을 거해안에 오신 분과 소통을 하고 교통을 할 때는 다시 말해서 텔레파시가 통하고 교감을 할 때는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니요 그만큼 그만큼 천황정사쫓아댕기면서이 천일이랑 어울리고 기도다니고 쿠지거리 해가지고 저 정도까지 간 거예요. 응? 천일이들얘기합니다만는 바깥에 나가야 돈을 줘서 준다그랬죠 응? 방구석에 처밖에 있어봐야 돈못주서요또이천일이들하아우스갯리 응? 하는 거 있잖아요. 바깥에 나가야 이쁜 아줌마라도 쳐다본다니까. 이쁜 아가씨를서 쳐다보고 이천을 집구석에 앉아있어 봐 이쁜 아줌마 쳐다볼 수 있나 이쁜 아가씨 쳐다봐 못 쳐다보잖아 그렇듯이 모름지기 제자라고 하면 제자라고 하면 자꾸 기도를 다녀야 돼요 응? 내가 10년 차네, 20년 차네, 어, 내가 누군데, 이래가지고, 집구석에 처박혀있고, 자기 법당 안에 처박혀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꾸 기도를 다녀야 돼. 왜? 기존에 잘 걸어가는 지자들은 녹슬지 않기 위해서, 응? 영적, 영이, 아, 자기 정신 상태. 이게 녹슬지 않기 위해서 늘 긴장하기 위해서 기도를 다니는 거예요. 그럼 새로 입문하는 제자들 예비 제자라든지 자기 업장 소멸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은 기도를 다니므로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첫째 자기 업장 소멸이 있고 둘째 아직 개발이 안된 개발이 안된 자기 머리와 영적 존재를, 영적 실체를 갖다가 자꾸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트레이닝. 응? 자기 가슴, 마음은 비워내고. 그 과정이 바로 뭐냐면은, 고행과 기도예요. 기도. 서울과 이, 어, 이 천일이랑 더불어서 참 많이 다녔어요. 동, 아 어, 저, 서해로, 남해로, 동해로, 정말 많이 다녔어요. 심지어는, 이 아이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지가 기도비용 다, 기도비용 다닐 때도 있었어요. 다네. 지가. 음, 천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가네, 지가. 응? 지가 부담을 탁 해. 전화에 갔다가 이만큼 돈 갖다 파고 이러네. 선생님. 기도병 이걸로 하시죠. 훌 어디 그것뿐이냐고. 예전에 전이저 차를 타기 전에는 한때 그 코란도 배를 탄 적이 있었어요. 코란도 배은2인승뿐이2인승이 이인승 이인승이고 뒤에 화물칸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그 화물칸에다가 기도를 가니까 뭐예요. 재물은 바리바리 떼서 챙겨놨지. 응? 그 화물칸에 그니까 두 사람 뿐이 못 가는데 두 사람 이상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앉을 자리가 없잖아. 그래도 서울 저하에는 지가 아 선생님 저 내가 적장 뒤에 트렁크 탈게요. 그렇게 하고 어디 옆 동네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뒤에 트렁크 타고 남해로 동해로 태백산으로 이런 식으로 막 다니, 다니고 돌아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디트렁크 코란도 밴디트렁크에 어? 앉을 자리에도 마땅치 않은데 거기 낑겨 가지고 기도비용 지가 다 되고 그렇게 갔다 오고 싶었어요. 그래도 그 아이는 궁시렁거리지 않고, 궁시렁거리지 않고 잘 따라 댕겼어요. 그럼 천일이 봐서 그 얼마나 이뻐요. 응? 당연히 이쁘지. 1박 3일이든 2박 3일이든 막 그렇게 댕겠어요 근데 그렇게 댕길 때마다, 기도 장소 갈 때마다, 그 마음가짐과 자기 기본이 일단 됐잖아요. 그 도량의 실력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쁘잖아. 이쁘지.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응? 다이아몬드로 생각을 하면, 일단 원석이란 말이야. 그냥 울퉁불퉁한, 그냥 돌이에요. 그냥 돌일 뿐인데, 그거를 다듬으러, 그 다듬으려고, 그렇게 막, 그냥, 뭐지, 그 아이가 뭐를 알겠어요. 그냥 선생님, 선생님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응? 배낭 눌러 매고 뚫레 뚫레 뚫레 따라다니고, 앉아서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절하라면 절하고, 응? 그러고만 따라다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본인 스스로가 하나하나 눈을 뜨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열정이에요. 열정.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그런 것이 없으면 오래간 제자든 이제 갓 제자 입문하려고 하는 새내기든 다도라미타불이에요도라미타불 그래서 천일이 얘기하기를 그 서울 그 아이가 어 이번에 왔을 때 천일이 글쎄 좀그 아이가 좀 뭐야 좀이일처신하는데 있어서 응? 일처신하는 데서 좀 책임감이 좀 부족하고 좀 가볍고 이런 몇 가지 단점들이 있었어요. 천일이 얘기를 해줬어요. 너한테는 이게 뭐 이게 문제다. 고쳐라. 근데 그 아이가 그배 그냥 자기가 살아온 생활 자기가 살아온 과정 인생 지금까지 그러한 것들이 자기 몸에 배어있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동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본인도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고쳐야 되겠다는 걸 본인도 이제 알고 고쳐라. 왜? 제자는 제자는 나만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나만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고. 가장 기본적인 거는 맞아요. 1번은 그거예요. 일단 나를 털어놔야 되니까 내 업장을 비워놔야 되니까 그게 일번 그래 다 끝나고 어느 정도 레벨에 올랐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나보다 못한 옛날 나와 같은 중생들, 그런 중생들을 내가 말과 행동과 행위로서 살펴주시고, 살펴주고, 같이 보듬어 줄수 있는 그러한 폼, 능력. 그, 이게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고 하면 생각하면 어떡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뭐가 해? 생각주머니도 커야 되고, 응? 모든 게 커야 돼요. 그리야 그 사람을 품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이건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여자 관계 에 있어서도 내가 상대방보다 커야 상대방을 품어줄 수가 있지. 상대방이랑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뺑 티카 티카 하는 거야. 내가 상대방보다 못해. 그럼 내 맨날 내가 찌그러져 있는데 아니 내가 상대방부터 못하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품어 줘 응? 웃기는 빠스지 그죠?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글자를 기도와 열정이다 해서 그 서울아의 아이 그, 아, 그 아이를 그 교가 그니까 그 교본 삼아서 천일이 얘기를 해 주는 중인데 아. 천일, 이, 계룡산, 심심하면 들어가죠, 그죠? 심심하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자시, 밤, 밤 12시, 인시, 밤 3시, 응? 어? 이 미쳤다고 그러고 돌아댕기냐고요 그럼 가면은, 기도 가면, 첫째, 기름값 들어, 차 기름값. 둘째, 재물 값 들어. 셋째, 뭐, 고속도로 고 비용 들어. 잠못 자. 시간 까먹어. 그죠? 근데 안 가면 어떡해. 이게 하나도 안 들잖아,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들이 가는 이유. 는 그럼, 그럼 가게 되면, 뭐, 갔다 오면은, 연호제자들은, 어, 나 많이, 많이 불려주세요. 뭘 불려줘, 불려주기. 불려달라는 게여러 뭐예요? 다돈 벌게 달라는 거거든. 근데 제자는 늘 얘기입니다만, 신이 돈 벌게 안 해줘요, 원래는. 원, 원, 선신은 절대로 돈 벌게 안 해줘요. 돈 벌게 안 해줘. 근데도 무식한 제자들, 응? 엉덩이 뿔난 제자들 가가지고, 오, 불려주세요. 이런다고 그러면 그게 될것 같아요 안되지 그러면 기도를 가는 목적은 뭐냐 응? 이 천일이 늘 얘기해 주잖아요 내가 이 지구상에 살아 있을 동안 모사무탈하게 편안하게 잘 살다가 죽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한 거다. 하고, 천일은 이야기를 해요. 천일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대륙녀 때 만난 어느 중생, 어, 무신생, 올해 뭐 54살이라고 하더구만, 무신생 54시에요. 한다 소리가 그 얘기에요. 허무하더라는 거, 이제 허무하더는 거에요. 그래서, 또 이제, 이제 이제라도 알았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 건데 나름대로 살아봐야죠. 앞으로 어떻게 살 건데 똑바로 얘기 봐 임마. <웃음> 너 내년에도 살아 있을 것 같니? 그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해줬어요 어제. 응? 어,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제자님들이나 또 예비제자님이나 아니면 업장을 본인의 업장과 집안의 업장을 다 많이 빌어내야 될 그런 일반 중생들이나 명심하실 것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꼭 그러한 열정이 필요해요 열정 열정 열정 없이 아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때 되면 밥 먹고, 뭐, 때 되면, 아예 가기 싫은 학교 가야 되고.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야. 열정. 그렇다고 내가, 막 기도를 해. 시뭘 이렇게 크게 이루겠다. 아, 이것도 또 아니고, 뭐하고오하고 늘, 겸손하고, 뭐에 대해서, 뭐, 안사. 매사. 매사 겸손, 겸손하고. 하늘을, 하늘을, 하늘을, 경천, 응? 경천, 경배할 줄을 알고. 그리하다 보면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 걸음, 걸음, 걸음, 그 걸음 그 자체가 모든 게 뭐예요? 그 자체가 바로 법이 되고, 그 자체가 바로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돈을 쫓아가지고, 돈을 쫓아가지고, 어,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그돈 벌어 뭐 하려고? 그러면 너잘 살라고 안 돼? 그? 잘 살아? 너 언제까지, 언제까지 살 건데? 그게 참 미련한 게 그거예요. 잘 살라고 한다 이거야. 근데 지가 내일까지 산다는 부장을 누가 해 주냐고. 응? 내일 내일 내일 아 오늘 죽을 건데? 그런 생각에 그런 생각에 딱 도달을 하면 허무 모든 자체가 일 자체가 허무한 거예요. 허무해. 허무하잖아. 이게 무엇이 중요한데? 그렇잖아 그 돈이라는 것은 내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데 기본적인 그것만 그것만 어차피 돈이 있어야 먹고 사르니까 그것만 필요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뭐냐 나머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 인생 그 인생 그 인생을 윤택하게 하는 거란 말이야 물질적인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기 매달리지 말고 응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어제 그 천년대 욕먹었던 그 아이 마냥, 응? 걔 무신생 마냥, 남는 게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늘 옛날 어른들 그러잖아요 살만 하면 뒤진다고 바로 응. 그거거든. 머릿속에 하나도 없어. 가슴에도 들어있는 거 없어. 응. 기도라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꼭, 제자거나 무당이거나 외비제자거나 업이 많은 중생이나 이 사람들은 많는 전인물이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응? 이 물음에서 찾아들어가지고 가딱 들었을 때 바로 그게 바로 일반인들의 참선이에요. 참선. 참선이라고. 선, 단악, 까만히 명상. 바로 그런 거예요. 에, 한 20분 들어가는데, <웃음> 어,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 꼭 그런 열정이 필요하고, 늘 얘기입니다만, 그건 누가, 누가 기도를 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기도 자기가 하는 거야. 천일이 기존에는 어떤 경우 아, 그런 게 있었어요. 서울아이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왜? 저기 제가 그 모든 병을 다닐 건지 한번 기도 좀한번 갔다 오죠. 이랬을 때는 어떻게 천일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아이 때문에 갔어요. 그 아이 때문에 그래 그럼. 왜? 지어 가자니. 응? 대신 어차피 가는 비용하고 지가 속된 말로 이 천일이 일단 지가 부담한다 하니까지 가자 그러면. 그럼 뭐 하면 천일이 귀찮잖아. 천일도 귀찮아. 귀찮 아 싫어. 엄마너 혼자 갔다와 이실게. 쌩 너무 내가 힘들어 죽고 하는데 내가 엄마 시발로만 너, 너 데리고 가겄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나도 귀찮지. 어, 나 필요한 내 기도, 내 기도, 내 저기 나만, 그냥 내 아쉬운 대로 그냥 그때그때 댕겨오면 되지. 뭐 났다고 내가, 응? 내가 운전하고 지랄하고 내 차로 해가지고 그저랄하고 돌아댕기겠냐고 그죠? 그런데도 천일은 그 아이 말을 들어줬어요. 왜 들어줬느냐? 지가, 지가 기도하고 배우고 신을 찾고 느끼고 이렇게 하고 싶은지 열정이 있었으니까 그 열정이 있었으니까 이 천재는 그게 예뻤고 이쁘다 보니 그 아이를 나름대로 그런 기도를 할수 있는 그런 장소 끌고 다니면서 신령인들 전에 다 이렇게 고를 해주고 알려주고 챙겨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반면에 이 천일이 이제 갈 때가 있어 천일이 천일 생각에 이래가지고 아이래가 기도를 좀 잠깐 움직여야 되겠다 이럴 때 이럴 때 천일이 주변에 이제 쭈르륵 연락을 해서 야야야 야, 야. 이래 이래서 갈래? 어, 가, 갈게요 그러면 어, 넘어와그 또한 갈게요 하는 그 그녀들도 뭐냐면 자기 열정이 없어 못 가는 거예요 못가어나 이래야 되는데요 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나 쩐이 없는데요? 이 천일, 그렇게 갈 때, 돈, 돈, 돈, 돈, 돈내을한 돈, 돈 소리야, 아니. 아니. 근데 이제 자기들이 갔다가 그냥, 응? 복사님, 선생님, 경기부터 쓰세요. 해가지고, 자기들이 올려놓으니, 그러면 좋아, 그러면. 그거 거절 아니. 응, 알았어. 그렇게는 해요. 그렇게. 여하튼, 열정. 열정이 음? 된다는 거, 그 서울아, 이가올 봄에 음, 지가 좀 잘못된 생각으로 쌩까고 어? 잠수 썼다가 이제 이번에 왔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이 아이는 지금 올, 올해, 지금 천 일이 올한해 1년 동안 기도를 다니고 움직일 때이 아이는 거기에 참석을 못 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아이는 그만큼 자기가 1년 세월을 까먹은 거야. 까먹은 거야. 더 쌓아도 모자를날 텐데. 까먹었다. 그 1년을. 근데 서울 그아에는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안타까워 생각하는 게 맞고 예, 앞으로는 제가 더뭐 자기 하기나름이겠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기도하는 마음 빌어내는 기도하는 마음 빌어내는 마음 또 그걸 뒷받침하는 그 열정적인 그 사고 방식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모두가 다 이루어지면 어느 순간에가 또뭘 갖다가 그 우리 우리 말로 뭐지 이게 어 용과 재근데 반가이 대진에 가고 싶기 이게 그 상계 상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오긴 올 거예요. 꼭 기도는 명산대천을 찾아가야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 하셔 알아두셔요. 내 집안, 내 집안 물한 컵을 떠넣더라물한 그릇을 떠넣더라도 내 정성 이게 하늘에 닿으면 됐거든 응? 근데 늘 집안에서 그렇게 하는,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다가 바깥에 나가서 명산대천 찾아가가지고 그, 그곳에 계신 자연신과 같이 합을 보고, 응? 합을 보고, 그 자연의 정기를 아,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해요? 본인이 커지, 본인이 성장을 하고 크고, 본인을 도와주고자 하는 조상신이 됐던, 응? 자연신이 됐던, 이런 분들의 원력을 자기 같은 게 어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어쨌든 응. 5분 됐네. 명심들 하시고, 응? 음, 응. 내 기도 내 기도는 내가 하는 거지 절대로 남이 해주는 거 아니라는 거. 남이 못 해줘. 내잖아. 가 네가 쌓통똥 네가 치우라고. 내가 쌓통똥 내가 치우는 거예요. 내가 샀잖아 응? 그러면 아 나는 모르겠다. 내가 똥 쌌는지 안 쌌는지 얼마나 쌌는지도 모르겠다. 그럼 어떻해요모르면 일단 일단 치우고 보는 거예요. 댐비고 보는 거예요. 나 모르니까 안 할래. 이게 아니라. 어저 유튜브에 댓글들어도 없고 서울에 사는 그 응? 어느 중생 저번에 천일집에 천원을 산다고 한 거. 그때 그댓글 달았더구만. 이리 시국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어더 좋은 위치 더 좋은 이렇게 옮기게 돼가지고 좀 기분은 좋지만 좀 의아하다. 응?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불렀길로 쳐내리겠어요. 아니다. 네가 한 만큼 응? 네가 한 만큼 그만큼 받는 거다 하고 야, 기을 해줬어요. 내가 한 만큼 하는 거야. 이 천들이 얘기했 예전에 얘기했고 또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대학교 학교가 서울대 가는 거 아니라니까. 못 가. 공부 하는너 어떻게 가. 벼락치기를 하더라도 공부를 해야 가는 거야. 아시죠? 공부 안 했는데 어떻게 학교를 가? 공부, 공부 안 했는데 어떻게 진급이 돼? 안 돼요. 우리 제자들 여기계시죠 공부 안 하고, 응? 맨 분류만 주세요, 지랄리며. 근데 어떻게 진급이 돼? 진급 안 돼요. 아셨죠? 기도에는 꼭 그러한 열정,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 아셨죠? 명심들 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시간이면, 천일, 그, 주사 맞고 와가지고, 오늘은 여기 맞을 거야. 딴 때는 여기 두번다 맞았는데, 오늘 여기 맞으려고. 응? 여기 맞고. 여기 열나가지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그 정도 약체는 아니니, 에이, 걱정은 안 합니다만은, 네, 여하튼 이 저녁에 상태가 어떨지 몰라 가지고 오늘 이제 여하튼 미리 영상을 찍었어요. 응? 어, 밤에 귀원 다하니까 주님 잘 보내시고 응? 응. 아셨죠. 용심들 하세요. 기도는 누가 해? 본인이 한다는 거. 또 기도할 때는 뭐가 필요해?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건 뭐야? 혼인업장선일 내지는 앞길 앞길 꾸불꾸불꼬 자갈길이 갔다가 쫙 펴지면서 탄탄대로 아스팔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뿌린 만큼 응? 내가 노력하고 뿌린 만큼 결실은 얻어지는 거예요 응? 절대 절대로 공짜 없어 아셨죠 여기 얘기, 여기만 할게요. 너무 기름도 재미없잖아. 한 30분 떠들었네. 응. 중금들 꾸세요. 녹화방송해요. 응. 궁금한 거 있으면 밑에 댓글 달아. 어? 댓글 달으시면 차라리 알려드릴게. 아셨죠?